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생각해보면 기묘하고 소름돋는 경험이 있어. 내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는 걸 듣고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을 알아봤어. 초록창 지도로 검색해보니 집에서 5분 거리에 처음 보는 사진관이 있더라고. 근데 좀 의아했던 게 거기가 되게 큰 종합상가였고 내가 거길 자주 지나다녔는데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진관이 있다고 뜨길래 이런 곳에 사진관이 있었나? 싶었지만 집에서도 가깝고 급하기도 하다 보니 일단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층마다 어떤 매장이 있는지 안내가 적혀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사진관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도착했는데 말이야 별수 없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가봤는데 그 고지서 날라오는 통 있잖아 거기에 뜬금없이 사진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다른 매장처럼 예쁘게 라벨링도 없고 그냥 종이 쪽지에 풀 바르고 매직으로 휘갈겨 써져 있었어 적힌 글씨 옆에는 지하 2층이라고 적혀 있어서 뭐야 있었잖아 하면서 내려갔지 근데 진짜 주차장 밖에 없어서 아 진짜 어딨는 거야 이러고 짜증내면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 직원 창고 같은 문에 글씨가 뭐라 뭐라 적혀 있길래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사진관이더라고 무슨 포토 여권 민증 이런 식으로 문에 불법업소 같은 분위기로 적혀있었지. 꺼림칙했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이 엄청 컴컴하고 시멘트 벽에다가 천장은 배수관 같은 게 얽혀있고 그나마 안심이었던 건 의자랑 가림막, 조명 이런 건 있더라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니까 깡마른 여자가 나왔어 사진 찍으시게요? 이렇게 묻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 눈이 엄청 큰데 약간 초점이 없이 지긋하게 보는 눈 있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눈이 정말 무섭게 생겨서 그 검은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 거기다 머리는 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덥수룩한 산발머리 어쨌든 내가 여권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사진기를 들고 와서 찍더라고 다 찍고 나서 10분 정도 걸릴 테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천천히 둘러보니까 그냥 시설은 별로여도 여느 사진관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이상한 점이 몇개 있었어 아무리 지하라고 한들 폰은 전혀 안 터지고 사진관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넓었어 안쪽에도 다른 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둡고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빈방 같은 그런 느낌 제일 이상했던 건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이 안 나와 사진 보정하고 인화하는 그 작업실 가서 언제 끝나냐고 묻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고 다시 출구로 나가자니 그것도 발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40분쯤 될때 작업실 안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난 작업실에 가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았어 그 여자가 이렇게 작게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큰 눈으로 날 물끄러미 보는데 난 너무 놀라서 지, 지금 뭐하세요? 제 사진은요? 이러면서 물어봤어 여자도 내가 소리 지르니까 좀 놀랐는지 아 지난 사진들 좀 보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는 아그그 그 기계 때문에 죄송해요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 그러고는 갈색 봉투에 사진을 주섬주섬 담아주길래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갔지 내가 무서워서 인사도 못하고 나갔거든 근데 그 여자가 내등 뒤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씩 웃는데 그 표정을 정말 못 잊겠어 그큰 눈이랑 입꼬리가 쫙 올라가는데 그런 소름끼치고 기괴한 표정은 처음 보는 거라서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근근히 정신 붙잡고 나왔어. 근데 그 사진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뒤로 내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예민해서 겁이 질려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고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고 하더라고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아 난 아무 문제도 없었고 사진도 잘 받았어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10분 내로 사진 준다면서 40분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기계가 고장났다면서 내가 들어갔을 땐 순간 그 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뽑아준 건 뭘까 심지어 포토샵도 거의 안된 원본 같은 사진으로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잘만 터지던 휴대폰이 사진관 안에서는 안 터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진관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그일 이후 그 근처로는 얼씬도안 한다